고추에 뭘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? 울고픈고닥 <웃음> 하려고 울고픈고닥이 어? 하려고 고추 속에 고추는 건가? 빨간 고추랑? <웃음> 뭐 넣는 거야 봐봐 피망 어? 고추 속에 피망 넣었어? <웃음> 뭔가 있네 <했네. 웃음> 다른 건안 넣고? 피망만? 다른 것도 넣었어 골고루 왜? 맛살하고? 응 <웃음> 요거만 붙이면 돼요? 응? 요거만 붙이면 돼? 아니. 응. 이렇게 꼬지로 꼽아야 돼. 음. 왜 썰어? 응? 왜 썰어? 쓰르는 거요? 응. 아,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꽂는다고? 응. 갈수록 긁어지네? <웃음> 응, 또 갈수록 긁어져. 이쁘지. 이쁘네. 물고기이다는 이쁜 거야. 음. <웃음> 응. 응. 찍고 있는 거예요? 응. 안녕. 찍고 있는 거야. 내 목소리도 나와요? 네가 말해버렸으니까 나오겠지. 아, 그 무슨 고기가 계속 두꺼워? 나 두껍게 잘랐어. 소고기예요? 응. 나오되겠지? 어 이쁘네, 새롭새롭하니까. 응? 이쁘잉 응. 이거 왜 없냐? 몰라, 몰라, 없네? 계란이. 아니 뭐해? 계란 잘왜못 묻혀? 계란을막 칠해야 되는데 네가 덩어리지게 해놓는게 그런가 본데? 이건 알끈 엄마 어차피 안 돼. 알끈은 음. 아, 이거는 안 풀어지는 거야. 주여리가 죽을 후에. 주알이 앞으로 온육평물에 있어. 이 엄청 이런 거못하지 흔드는 방법 좋네. 어? 흔드는 방법 좋아. 그치. 여기서 흔드니까. 오늘 근데 옆 나라를 위해서 막 저희 생한 사람들 보모 대단해 대단한 거야. 저 저것도 시원. 이거요? 고기, 응, 그거. 아. 그거. 이거는요? 고기. 뭐. 이거 그거는요? 고기. 이것도 딱밑붙여가 아이고. 지금 여기 들어갈 때가 들어가. 잘한다. 시현이가 잘하니까 좋네. 시현이가 아, 좋아해. 넌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. 너는 합격. 너넌 면접에 합격했어. 넌이 집에 있어도 돼. 놓고 가도 돼? 응? 음? 감당할 수 있어? 너 <웃음> 놓고 가세요. 우리 찬성이야. 여 놓고 가지는 마. <웃음> 뭐 하자고? 놓고 가래잖아. <웃음> 수빈이가 제일 좋아하잖아. 너는 여기 아, 놓고 가라고? 너는, 놓고 너는, 가자. 너 아, 놓고 가자 너는. 그런 거야? 앉으세요. <웃음> 나도 아, 너 싫어. <웃음> 수빈이. 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화병 걸려 죽거 같아. 네, 네, 뭐. <웃음> 동립해도 지가 알아서 잘 살겠구만. 제? 지가, 어. 지가 어, 할 거. 뭐. 어, 아이 지가 누가? 수현이 걱정하는데. 걱정할 거 없구만. 이는 아마 정글에다 정글에다 갔던 갔다 나도 아마 내가 더 잘하고 살 거야. <웃음> 고기야 고기니까 더 맛있어. 응. 근데 이거 맛있을 것 같아. 응. 이게 이게 고추랑 그때 먹어봤는데 비슷한 거 상큼해 아, 입맛이 아, 개운하고. 아, 근데 이거를 이렇게, 이렇게 근데 야채가 많이 있는 게 확실히 보여? 개운하고 좋더라고. 갖고 그대로 기름 이거. 이거 고기 맛있을 건데. 이거 되게 고기가 되게 이거 완전 그건데 되게 좋아 보여. 얼굴 나와도 돼? 네. 근데 못 생겼어요 화장을 안 해서. <웃음> 아니. 그래 자신이 없나 보구나. 그건 아닌데. 이거 너무 두꺼워서 해. 빨리 안 익게 생겼어 엄마가 요리할 때엄마 요리할 때 모래 걸리는 이유를 알겠지? <웃음> <웃음> 엄마 빨리 왜 엄마 빨리판는데왜 간장 할 때? 이거 일회 말고 이거 일지 않아? 색깔 나오지 않을까요? 음 잘한다. 이거 아, 네. 아래서 머리 써갖고 이게 음, 딱지가 뿌려. 네. 그러니까 내가 볼 때면 는 이거 음식하는 거에 네. 센스를 타고난 거 같아. 자가 저기 는 건데. 가 알아서 저렇게 싹 뿌리네. 네. 음. 아 요리 잘하는 사람, 잘하는 사람 부럽더라. 엄마 잘하잖아 <웃음> 왜, 왜? 할머니 잘하는 <웃음> 저거 큰발 발려. 엄마는 아, 요즘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그래, 엄마는 하나님 하나님 락커를 했을 것 같아. 라쿠가 뭔데? <웃음> 드럼 치고 막 이런. 거. 음. <웃음> 막 머리 흔들고 터지는 <웃음> <웃음> 애도 있지? 그게 라쿠야. 음. 음. 엄마 그거 그, 있을 것 같아. 음. 아, 그런 게 좋아. 막 아, 머리 흔들어서 노래 부르는 거, 이거. <웃음> <웃음> 나도 좋아해, 라쿠. 좋아. 다 익었는가? 아니야. 안 익었나? 아니야. 한참 걸려야 돼. 어. 높아가지고. 왜냐면 너무... 이런데, 이런데. 이게 딱 뚜껑이 닫아놓고 하면 딱 좋을 텐데. 옆에가 아니고 옆에가. 앉아서. 이곳아 어. 조금 들리고도 뭐 소고기에 겉에만 입해서 먹잖아. 어 소고기로 살짝 먹고. 소 먹고. 소고 먹고. 기로살이 먹고. 소고 거는 먹어도 되는데요. 다이고먹어봐 어, 뭐 응, 엄마 안먹어봐도 돼? 또먹어봐 <웃음> 아니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너안 고기 소금이 안 나올 때나 고기만 안 되면 돼. 응, 그렇다고 안 나와 하나 안 나와. 맛이 어떠니? 음 짭짤 짭있어 좋아 맛있어. <쩝쩝>. <딱 좋아>? 이거 <너> 고기 새우 새우 먹어서 그래. 아 고기도 음, 간이 간이랑 먹어야 돼. <S> 음 <S> 고기도 간이 있어 먹어봐. 음 맛있네. 맛있어? 응 네. <맛있어>? 고기내네 부드러워요. 음. 이거 이건 엄마, 이건 이것도 얘기지 이거 이 이건 여기 여기 닦고 기다한번 이거 이거 깨끗한가? 여기다 놔. 여기음 놔. 이게 진짜 확실히 맛있어 보인다. 음, 거기다 나. 음, 맛있어, 나이어떡떡떡 음. 물렁물렁하지. 그 네. 음. 그것도 익었을 것 같은데 이거 응. 이 정도는 소고기 완전히 안고도돼 그래 아, 그래도 너무 막, 제가 뭐 너무 해. 안 익었어 괜찮해 아니, 아니 여기 옆에 익었다면서 원래 괜찮은해. 소고기 그냥 먹어도 돼 먹어도 돼. 어. 아또 시어지가 잘안 미디움으로도 해. 막 먹잖아 소고기 아니 근데 그러긴 한데 이거 열로 이미 쪄서 균은 죽었어 이건 에이 그럼 형아 안안안안 죽어 안 죽어 그왜 네. 이래 얘? 니가 우리 과구나. 너 당첨이야. <웃음> 너우리 과였어. <웃음> 우리 과야. 너우리 과야. 그거잖아 이거 거야 돼. 거 이거. 이건... 아, 다 이거. 이이 이거 다 이거. 응, 응? 다 이거. 다 이거. 거다거 이거 다 이거. 다 이거. 이다다 이거. 이거 다 이거. 다다 이거. 거이 박수막 하나 줘봐 맨날 매 미디엄 좋아한다면서 왜 맨날 네, 외장소로 구울라 그니까. 그래 박수막 하나 땅꼬치 줘 박수막 이리 봐음 음. 맛있다 맛있어? 음. 나도 나도 하나 먹어볼까? 음. 근데 맛있어 보여 그렇지 맛있어 맛있어. 맛있어 맛있어 보여 음. 먹고 싶어 박수서 먹어 자. 样然后我们